안녕하십니까 8월 23일자 해외선물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초선물 김석수입니다. 어,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극심한 유럽 가뭄과 러시아의 천연가스와 관련하여 유럽 경기침체 이슈로 하락출발했는데요. 특히 이 여파로 달러와 강세가 확대되자 인텔 등 기술주 실적 둔화가 되게 되며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더불어 잭슨홀 컨퍼런스를 앞둔 상황인데요.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방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채 금리도 상승하며 기술주의 하락 요인이 되었네요. 원유는 달러의 강세로 하락했지만 사우디의 감산 가능성으로 상승전환했습니다. 잭슨홀 회의를 앞두고 8월 의장이 더욱더 매파적인 연설을 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증시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금리도 다시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연준도 매번 높은 금리 인상은 부담이 될수 있는데요. 9월의 금리 인상 이후로는 가시적인 인플레이션 억제가 나오길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 고객님들께서는 hds 화면번호 402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은 매수 72% 매도 28%로 매수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원유는 매수 37% 매도 63%로 매도 우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75% 매도 25%로 매수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을 관망하시되 연준의 금리 인상 스탠스는 지속적으로 매파적인 상황이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보겠습니다. 따싹은 12,500포인트와 13,50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원유도 86달러와 96달러 사이에서 박스 흐름이 유효하네요. 금은 1,700달러에서 1,790달러 사이에 박스권 흐름 전개가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시장을 주시하시되 금리 인상 우려로 나스닥은 12,500포인트까지 금은 1,700달러까지 하락 가능성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유진 고객님께서는 HTS 트레이딩 커뮤니티 화면을 통해